진선미 회의를 어. 먼저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엔 진. 마스터 예심이 모두. 어머 왜 이렇게 그분밖에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이 사람 정말 잘했잖아. 나도 제일 기억에 남는. 지난 5일에 방송된 TV 조선 미스터 트로트에서는 예심이 끝나고 마스터 예심 선정 진선미가 공개됐습니다. 고생했어요. 마스터 예심 진선미 중 미는 김용필이 선정됐습니다. 김용필씨. 김용필씨. 김용필. 씨. 김용필 씨. 아, 다음. 선은 반장부 황민호가 불렸고, 일찍 퇴근해 모습을 드러내지는 못해 웃음을 안기며, 형인 황민호가 깜짝 놀라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가장 만매. 집... 반장부. 황민호군. 황민호군입니다. 그 후, 모두를 제압한 마스터 예심지는 박지원, 대학부의 박지연이었습니다. 박지원, 더 열심히 하는. 축하드립니다. 팔딱이는 듯한 활어보이스로 최단 시간 올하트를 받은 박지현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준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 1등해서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라고 벅찬 소감을 밝혔습니다.